안녕하세요 후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간장게장 연어장 스팸 밥도둑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장게장은 오랜만에 인천 3대게장에서 중짜리로 주문을 했고요 두 마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와 지금이 또개 철이잖아요 그래서 반가른거 딱 보면 야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는 간장게장을 받은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된 걸 많이 먹방 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3-4일 정도 제대로 숙성을 시켜서 맛있는 간장이 몸속까지 쫙 배는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장은 해기등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 연어장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먹어보면서 느낀건데 좀 약간 두툼하게 썰어 놓거든요 근데 이게숙성이잘돼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팸 사실 리챔인데요 <웃음> 아, 이렇게 크게 먹으려면 리챔을 먹어야 돼 제가 또 속계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거 중간 그리고 두툼한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계란후라이 반숙으로 준비를 했고 이따 생각나면 먹을 곱창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복을 드셔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전복장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<웃음> 오늘 촬영하려고 보니까 전복이 아니라 연어장으로 잘못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복은 다음에 활전복을 준비를 해서 다양한 소리를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알았죠? 자 그러면 <웃음>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장 먼저 <웃음> 야, 이 정도는 돼야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와 만족감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맛있다 대박입니다 아, 맛있다. 미쳤네. 이게 리챔은 사실 되게 다른 종류의 밥도둑 느낌인데, 그냥 맛있네요. 개별적으로. 진짜 많이 들었다. 와. 이래서 그 제철에 그걸 챙겨 먹어야 되나 봐요. 제철 과일도 그렇고, 제철 생선 저번에 전어 대박이었잖아요. 꽃이 핀것 같습니다. 얘 진짜 두툼하다. 얘는 그냥 먹어야 되겠는데? 가사비랑 진짜 꼭 드셔보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아, 사실 원래 제가 게장이랑 프라이랑 두상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게장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약간 이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두툼한 스팸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어울릴까? 근데 여기 간장도 진짜 맛있다 약간 리챔이 살짝 고급 요리가 됐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먹기에는 연어가 좀 아깝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건 아주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, 김을 준비했는데 손이 안 가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안을 경건하게 리셋해주고 이렇게 살이 달다. 이야, 너무 맛있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. 야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밥도둑을 먹었지. 계란후라이 곱창김까지 준비해. 어머 게장, 연어장 너무 맛있어 오리지널로 즐겼지 홍사운드